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되고 보이기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됐을 때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쉽게 접근만 안 하시면 장사 처음 시작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머리를 덜쓸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장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 남들이 다 해주고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장사하다가 거의 다 망하죠 그리고 망하지 않아도 오래가는 장사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결국에는 장사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사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나와서 사람 붙여가면서 장사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하고 프랜차이즈를 받아도 프랜차이즈 아무리 잘 나가는 걸 받아도 그때 뿐이에요 그때 뿐입니다 그 프랜차이즈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도 성공하려면 본인이 그 장사 노하우를 알고 가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사 노하우를 모르는데 프랜차이즈 열기가 확 식었을 때는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져야죠 본인 거니까 사장이 책임져야죠 돈만 까먹으면 돼요 돈만 까먹으면 쉽습니다 저는 한 17억 까먹은 것 같아요 아, 저 양반은 무슨 돈으로 17억을 까먹었을까 하겠죠 저는 영업사원이었어요 자동차 영업사원 한 5번 망하니까 빚이 져있더라고요 빚을 지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절실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3천만원 빚져 있으니까 못 갚는 게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할수 있는 수익구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영업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학교 다니는 대학교 바로 앞에 쌍용 자동차라고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저 영업해도 됩니까 하고 시작한 게 십몇 년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집에서 연봉 한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똑같아요.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장사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뤄봤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열 명의 영업 사원이 있는데 매번 1등, 2등은 똑같아요. 매번 1등, 2등은 열 대를 파는데 나머지는 한 대, 두 대, 2대, 한 대, 두 대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열 대를 못 팔까? 나는 들어가서 벌써 다섯 대열대 팔고 있는데 왜저 사람들은 못 팔까? 생각을 해봤죠. 절실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한대두대 대 파는 사람들은 한대두대딱 파는 순간에 내 할당 했어 어 나는 여기까지 팔면 은 앞으로 먹고 살아 이게 다예요 그러고 실제로 다 되고 근데 열대 파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잘 되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잘 되는 사람들은 왜 열대를 팔까요? 제가 요즘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영업사원 할때 꿈을 꿔요 제 밑에 애들이 열대를 파는데 나는 한 대도 못팔때 못팔 악몽을 그걸로 꿉니다 왜냐? 안달이 나야 돼요 내가 열대를 파는 사람인데 한대 팔고 있으면 안달이 나야 돼요 내 값어치는 내가 알기 때문에 열대 팔아야죠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 팔려고 하면 열대가 팔립니다 진짜 열대가 팔려요 관심이 있고 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사도 똑같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제 강연을 들어섰으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할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니까 자, 마지막으로 장사는 결국에 자기 하기 나름이다이 말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인사말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두대한대두대